연근이.. 연근이 아니지 우엉이지 우엉이에요 이거 우엉 400g 우엉을 벗겨서 우엉을요 좀살때 이렇게 좀 통통한 거 사야 돼 이거는 좀덜 통통하네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샀어요 이건 까자마자 까매지니까 빨리 물에 물에 담궈야 돼 여기 물에 물 하고요 여기다 소금물 좀 넣어가지고 한번 삶아줘야 되거든요 내가 냄비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이렇게 잘잘하게 잘랐어요 이게 우엉에서 이게 좀 약간 뚫은 맛이 있으니까 뚫분을 빼기 위해서 소금 넣고 삶는 거예요 먹는 어색썰은거어 이렇게 어슥 진간장 이게 이게. 정종 이게 정종 두스푼 두 넣고 물엿 3개 정도 이거 메리치 이거 다시마하고 메리치하고다인 물이에요 여기다 마늘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여, 우엉에다 넣으면 마늘 찌꺼기가 있으니까 200ml 이렇게 해서 졸이면 졸여 이거를요 이만큼 졸여졌어요 근데 이거 먹어보니까 하나를 먹어보니까 조금 덜단것 같아서 한한 한 스푼을 더 넣고 바짝 졸여야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졸이면요 이렇게 이제 젖어가면서 젖어가면서 졸여줘야 돼요. 참기름을 좀 넣고 참기름 마지막에 불끄고 넣는 거 아니야? 이거도 음, 괜찮아? 음, 기름이 안 들어갔잖아 아까 식용유라 그러니까 작은 크기로 볶아서. 그만 졸일까? 후추도 조금 뿌려줘니 우엉조림이 이렇게 안생했어라 <웃음>